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이공면상의 옵셋하는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2018 버전부터 가 생겼던 것 같은데 그2018 버전에서는 이 공면따라 옵셋되는 요 부분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유클리드 옵셋 이것도 그렇죠? 같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꺼번에 한번 설명을 드리죠 자 타입 보시죠 일단 옵셋 유형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이 아이콘 보면 금방 아시겠죠 여기 연두색처럼 공면 따라서의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뭐 프레임에 따라서는 이거를 이제 지오데식 디스턴스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점과 점의 직선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현의 길이라 고 보시면 돼요. 이걸 이제 유클리드 옵셋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맞죠? 그렇죠? 이 공면의 모서리 있죠? 모서리를 공면 상을 따라서 옵셋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밑에 예제 보시면 그만아시겠죠 그래서 공면의 모서리를 그렇죠. 공면 따라서 이동을 시키는데 이동시키면서 거리를 재는 방식이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제 파일 한번 열어보시죠. 그러면 다음 과 같이 열릴 겁니다. 어디 에 있냐면 스케치에 보면 공면상의 옵셋 있어요. 자 그러면 잘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들어오는데 잘 보세요. 자, 면을 하나 찍었습니다. 면 찍고, 그럼 면이 가지고 있는 각종 모서리들이 한꺼번에 있고 없애되죠10 그렇죠? 또는 20. 이런 식으로. 10만 할까요? 그러면 이 거리를 재는 방식입니다. 이 거리를 재는 방식, 곡면 따라서 재는 잴 거냐, 아니면, 그렇죠? 이렇게 유클리드 직선 거리냐, 이런 얘기입니다. 둘 중에 하나,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지는데 신기하죠? 바로 2D 스케치가 아닙니다. 이거는 3 d 스케치예요 공면의 모서리가 이게 평면상의 어떤 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3 d 스케치로 들어온다는 거 그것도 조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하시죠? 아, 내가 3 d 스케치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이 옵셋 기능은 2D 스케치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아예 3 d 스케치 로 들어와서 공면 옵셋 면치겠죠 오케이 누르는 거나, 그렇죠? 이3 스케치로 그려지는 겁니다. 그냥 바로 이 상태에서 바로 누르고, 특정 2D 스케치, 3 스케치로 들어오지 않고, 바로 이걸 누름으로써 그렇죠? 바로 3 스케치가 하나 더 작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죠? 자, 요런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파워포인트처럼, 이런 식으로 형상을 만들 수도 있어요. 먼저요. 이 곡면의 전체적인 두께를 한번 보강을 하겠습니다. 어디냐면, 공면에 보면, 두꺼운 피처. 이공면을직죠 전체로 한5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거는 위, 이거는 아래, 이거는 절반. 그렇죠? 2.5, 2.5 쓰는 겁니다. 저는 아래로 하죠. 오케이.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스케치에서 공면상의 옵셋, 이 면을 찍죠. 안쪽으로 10만큼, 오케이. 좋습니다. 빠져나오죠. 그럼 이 스케치를 이용해서 바로 뭐 돌출하고 돌출 컷 해서 이렇게 형사, 파워펜드처럼 이런 형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못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아직 배우지 않으셨다면, 그냥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옵셋, 이 면을 하나, 옵셋을 하는 겁니다. 단 똑같은 위치에 있어야 되니까 0으로 하는 겁니다. 오케이 하고요 그런 곡면을 잘라내는 겁니다. 스케치로 자를 때는 반드시 표준으로 하셔야 돼요. 이 3스케치를 활용해서 저는 보존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 옵셋된 면에서 안쪽 부분을 남기겠다 이런 뜻입니다. 제거로 하면 그 부분이 잘려 나가는 거고 바깥쪽 띠가 남는 겁니다. 저는 보존으로 하죠. 지금 선택된 거를 보존하겠습니다. 오케이 누르면 이런 식으로 면이 하나 잘린 면이 만들어졌죠. 이 면을 이용해서 두꺼운 피처. 두꺼운 피처라는 것은, 공면의 두께를 줘가지 형상을 만든다고 치면 두꺼운 피처 커선 공면을 두께를 준 만큼 그만큼이 제거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 해보죠. 안쪽으로 OK 누르면 이런 식으로 제거되면서 형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이 공면에 뭔가를 바로 이런 식으로 작업할 때는 아주 좋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보죠. 스케치에서 공면상에 옵셋 예, 찍고요집 좋습니다. 오케이 누르고요 바로 뭐할수 있다 없다 바로 돌출 컷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면각 면의 노말방향다 틀리지 않습니까? 얘는 이쪽 방향이 노말방향인데 얘는 이쪽 방향이 노말방향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는게 좋다고요? 똑같은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공면 옵셋 이면 하나를 빵으로 옥셋하고 그 다음에 공면 잘라내기 표준하고 잘라내기 도구는 스케치 이번엔 제거쪽으로 해볼까요? 바깥쪽을 제거하는 겁니다. 자, 제거하고 OK 누르면 면이 남아있겠죠? 그걸 이용해서 두꺼운 피처컷 이번에는 뭐오로주면뻥 뚫려 버리겠죠? OK 누르면 이렇게 뚫려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도 할수 있고 저렇게도 할수 있습니다. 그죠? 어, 또는 이렇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애,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어, 저는 요 모서리에서 약간, 요렇게 한 10만큼 옵셋된 거리에, 그죠? 선을 하나 만들고, 그죠? 어, 얘를 좀 다르게 생각해 볼까왜냐면 이쪽은 평면이니까요. 평면 형태니까 아마 여러분이 조금 보기, 좀 실감하기가 그럴 것 같고, 그러면 제가 이쪽으로 갖다 놓고, 여기 갖다 놓을까요? 여기 갖다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구멍을, 구멍 위치를 이제 나사 구멍의 위치를 잡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뭐가? 선이 하나 있어야겠죠? 그래야 지 뭔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과정을 한번 세워보죠. 자, 그럴 때도 스케치에서 공면 상의 옵셋 요 모서리 하나만 잡으면 되겠죠. 그렇죠? 지금 반대방향으로 하면 아래로 오는 겁니다. 위로 자, 옵셋 작성은 이게 보조선으로 작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보조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보조선. 옵셋 작성거리니까 좀 헷갈리는데 보조선일 뿐입니다. 아, 지, 아, 죄송합니다. 창 닫고 다시 들어오죠공면상의 옵셋 여 모서리 찍고요. 위로 가겠습니다. 옵셋 작성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 그냥 실선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15정도 간 위치에다가 OK 누르고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쓰리 스케치가 되는 거죠? 쓰리 스케치. 어? 자, 오케이 하고 빠져나오겠습니다. 3스케치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럼 요 선, 선에 균등하게 저는 5개의 점을 배치하고 싶습니다. 자, 그럴 때 쓰는 것이 뭐냐면, 피치에 보시면, 어딨나요? 참조 영상에 보시면 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쓰시면 돼요. 이 커브를 잡고, 몇 개의 점 균등 분파할 거냐 저는 5 개의 점을 균등 분파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누르시면 이렇게 점이 여러 개쩔로생생되죠 이거를 나중에 이제 구멍 가공마업사에서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럴 때도 잘 활용하신다 그러면 업세 공면 없애 개념을 단순하게 뭐 바로 보지 마시고 응용적으로 바라보신다 그러면 이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요. 요 같은 경우도 이제 어 제가 이 면을 좀 분할해 놨는 건데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옵셋을 해보죠 이 선을 옵셋하는데 반대방향 안쪽이죠 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이 상태가 어떻습니까 얘는 위로 이렇게 가고 얘는 아래 이렇게 아래로 얘는 위로 가죠 그렇죠? 어느 상황이 되면 이게 거리가 측정이 안돼 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유클리드 방식 같은 경우는 직선 거리를 쳐야 되는데 변곡점이 되는 순간 이게 에러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어떻게 또잘 됩니다 <웃음> 너무 잘 돼서 타리네요 그렇죠? 한14 에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왜 그러냐 곡면 따라서의 거리가 아니라 직선 거리를 재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변곡점이 되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리를 못 재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얘가 에러나는 경우에는 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다는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뭐 요거를 이용해서 요부분만 요 띠로 형, 만들어볼까요 그렇죠? 자 똑같이 공면 옵셋을 어, 할까요 요면은 원래 면은 남겨놓죠 자0 오케이 하고요그 다음에 공면 잘라내기 표준 요 스케치를 활용해서 제거 바깥쪽을 제거하겠습니다 하면 요렇게 면이 하나 남았죠 두꺼운 피쳐 얼마요? 한이 정도로 주겠습니다. 오케이 위로 할까요? 네. 오케이 주면 아이고 선택한 공면이 없답니다. 이 공면을 찍으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오케이 하면 이런 식의 어떤 띠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 응용하기 따름 나름입니다. 뭐 여기도 요 면을 살짝 파고 싶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보죠. 스케치에서 옵셋 이 면을 저는 한뭐3정도로할까자 바깥쪽 거 3정도 안쪽으로 오케이 하겠습니다. 한번더 하겠습니다. 옵셋. 이번에는 이 모서리를 잡아볼까요? 이렇게 두 개의 모서리를 잡죠. 두개 잡으니까 이게 방향성 때문에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 해제하고요. 얘는 한5정도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어차피 하나의 3 스케치 안에 다 그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또 잡고 아우, 이게 잡혔나요? 이 선을 잡아야겠죠? 잡고 얘는 한3정도할까요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빠져나오면 하나의 3스케치가 그려진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똑같이 여기서 바로 이 3스케치를 가지고 뭐 돌출 컷을 할수 있을까요? 3스케치 잡아보시죠. 그러면 뭐가 문제 냐면냐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그냥 바로 위아래를 하고 싶다. 그러면 뭐 그냥 아래면을 잡으면 아래면의 수직으로 이렇게 방향성이 결정되니까 그렇죠? 프로파일 가능할 겁니다. 자, 한이 정도로 할까요? 그 다음에 자,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잘 되나요? <웃음> 잘 안됩니다. 이거 3스케치 가지고 뭐 이렇게 바로 돌출 컷을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의미도 잘 안맞을 것 같습니다. 자, 금방 했던 대로 이면 있죠? 0, 오케이 하고요그 다음에 공면 잘라내기 도구로는 금방 그렸던 3 스케치 있죠 그 다음에 저는 보존으로 하겠습니다 이 안쪽 면만 보존을 하겠다는 얘기죠 바깥쪽이 잘려 나가겠죠 그렇게 만든 공면 가지고 두꺼운 피처컷 공면 찍어주고 아래쪽으로 이만큼 오케이 하면 이런식으로 금방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렇죠? 이런 식의었던 개념을 공면상의 바로 공면의 어떤 모서리 그게 뭐 진짜 서피스의 모서리던 아니면 솔리드의 모서리던 그죠? 어, 해당 면 따라서 이렇게 평행이동 개념으로 해서 패럴하게 커브를 생성할 때는 공면상의 옵셋 이 개념을 쓰시면될것 같습니다. 잘 응용을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봐서는 상당히 좋은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다른 대형 프로그램 카티아나 NXS에는 이런 기능이 있었는데. 카티아 어, 솔리드웍스에서는 옛날에 뭐 2016이나 뭐 이런 데서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버전이 올라오면서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상당히 좋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